중계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. 주구조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. 지붕은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총층수는 1층입니다. 입주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.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. 사용승인은 건축물 대장상 없습니다.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없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. 관리비는 없으며 주차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. 방향은 안방기준 남서양입니다.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원은 없습니다. 가격은 6천만원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향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지목. 주소 경북포항시 남구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-1236 전화번호 010-24-870015